산이랑 연기를 구별하는건데 네 만약에 산이 페누프탈레인용에을 넣으면 네 아무 변화가 없이 그냥 무색이고 그 연기에 넣으면 붉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요 마그네슘 같이 금속 조각을 넣으면은 나는 네. 그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염기는 발생하지 않아요. 어, 그리고 그래요. 전류의 세기는 이온화되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네. 이온화가 많이 되면은 전류가 강하게 흐르고 많이 안 되면 네. 약하게 흐러요.